안녕하세요 쏘언니예요 오늘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서 만들었던 당면 듬뿍 고기 듬뿍 넣어 만든 고추전을 준비했어요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반찬으로 먹어도 좋은 담백한 고추전 만들기!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당면을 삶아 줄게요 저는 옛날 당면으로 사용해서 6분 삶아 줬어요 미리 불리지 않은 상태라서 6분 정도 넉넉히 삶아 주시고요 다 익은 당면은 불지 않게 찬물에 헹궈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오이고추를 반으로 자르고 씨는 씨줄기를 잡아 쭉 뜯어주세요. 양파 반개 잘게 다져주시고요. 대파 한 대도 잘게 다져주세요. 홍고추도 길게 자른 뒤쏭쏭 잘게 다져주시고요. 삶아둔 당면도 잘게 다져주세요. 두부도 물기를 꼭 짜고 키친타올로 한번더 꾹꾹 눌러 수분을 제거해 줬어요. 모든 재료를 볼에 담고 돼지 다짐육도 넣어주세요. 저는 볶은 다짐육이 있어서 사용했지만 생돼지 다짐육을 넣어도 돼요. 대신 양념을 할때 미림 한큰 술을 추가해주세요. 이제 양념을 할게요. 마늘 한큰 술, 굴소스 한큰 술, 소금 반 티스푼, 설탕 3분의 1 티스푼, 후추 4분의 1 티스푼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생돼지다짐육이면 더잘 뭉쳐질거예요 씨를 뺀 고추 안쪽 부분에 밀가루를 발라주세요 저는 작업이 조금 더 쉽게 슈가파우더 통에 밀가루를 넣어서 뿌려줬어요 이제 고추 안에 맛있는 속재료를 넣어줄게요 위에 밀가루를 한번 더 뿌려주세요 계란 3 개를 잘 풀어주세요 팬에 열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뒤 고추를 계란물 입히고 올려주세요 재료가 있는 부분에만 계란물을 입혀주시면 되시고요. 속 부분을 먼저 익혀주세요. 노릇하게 잘 익으면 뒤집어 주시고요. 간단하고 따끈따끈한 담백한 고추전 완성! 제가 만든 고추전 한번 맛볼게요. 바삭하고 담백하고 촉촉하고 간이 너무 잘 되어서 너무 맛있어요. 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